아 진짜 많이 줄긴 줄었구나. 그리고 메이크업 하고 나서도 아, 확실히 양이 좀 많이 줄었다. 이게 확연하게 느껴지니까는 놓칠 수 없다. 아까 그 붉었던 피부가 쏙 지금도 들어갔죠. 안녕하세요 밀리밀리 김민리입니다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모공에 뭐진 진심이라는 거 항상 메이크업 하기 전에 프라이머를 진짜 열심히 열심히 발랐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 피부가 지금 아직도 살짝 이렇게 좀물긋불긋하긴 한데 제가 정말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거는 꼭남았쓸 수가 없다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꼭 알려드려야겠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두 가지인데요 파넬의 애플 리니거 포어패드 파네벨 시카마누 구이세럼. 여러분 혹시 모공 종류가 세 가지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가로 모공, 세로 모공, 착색 모공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늘어지는 모공이 바로 세로 모공이에요. 아직 모공이 넓지 않아서 난 괜찮아 하시는 분들 아직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저처럼 이제 좀 모공이 살짝 넓어지기 시작했다 하시는 분들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넬이라는 브랜드 하면 솔직히 대부분 잘 아실 거예요 진정라인으로 정말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모든 제품이 피부 저장 테스트를 완료를 했다고 해요 예민하시고 민감하신 분들 좀더 안심하고 사용을 할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단계로 파넬의 애플 비니가퍼 패드를 먼저 사용을 해볼 텐데 제품명부터 포어패드 모공을 관리해주는 패드라는 거죠 이 성분이 사과가 들어간 성분인데 사과는 옛날부터 노폐물과 모공에 좋다고 해요 특히나 이 제품의 사과는 뉴질랜드 청정지역의 사과를 200시간 동안 저온, 용출, 추출을 해가지고 퀄리티가 남다른 제품인 거죠 패키지를 보면 진짜 에센스가 넘쳐나는 거 보시죠 반 정도가 남았는데 이렇게 제가 쭉 올리다 보면 쭉쭉 흐르는 에센스가 보이실 거예요 근데 짜면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진짜 수많은 패드를 사용을 했지만 저 이런 패드는 좀 처음 본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구멍이 송송송송송 송 나와있는 거즈처럼 보이는 패드 면이에요 이런 거즈 면으로 되어 있으면 좀 까칠까칠하지 않을까? 좀 피부에 더 자극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엄청 부들부들해요 그리고 뒷면은 플랫한 면이라서 마지막 피부 결정리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공은 시술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모공케어 제품은 무조건 좀 따갑다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제가 요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그 편견이 깨졌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에탄올, 인공색소 향, 파라벤 7종, 그리고 미네랄 오일이 모두 프레인 제품이고요 약산성 4.8PH 성분까지 너무 착해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자극 없이 모공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사용하고 나서 피부에 남아있는 노폐물 관리가 잘 된다는 걸 되게 느낀 게 뭐냐면 일단 사용을 하고 나서 피부에 모공이 되게 많이 쫀쫀해졌고요. 피부결이 확실히 좀 달라졌다, 좀 매끈해졌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고 심지어 메이크업하기 전에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양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막 여기저기 막 두세 번씩 레이어 해가지고 발랐다면 지금 현저히 많이 줄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메이크업하기 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쓱쓱쓱 관리를 이렇게 해주고 좀 저녁에는 모공 관리를 한번더 해주거든요. 찢어가지고 코 부위에도 살짝 왜냐면 코 쪽에도 노폐물이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반쪽은 이렇게 팩처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따로 막블랙헤드 관리 이럴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저녁에 한번더 그냥 케어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패드를 사용을 하면서 이한 장으로 이 모공이 케어가 될까? 근데 이제 파넬에 이 애플 비니거 포어패드 사용을 하면서 아 진짜 많이 줄긴 줄었구나 이게 확연하게 느껴지니까 이 파넬 패드는 아 진짜 좀묻칠수 없다 이렇게 모근 케어를 해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피부 장벽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세럼 단계에서 피부 진정 플러스 피부 장벽에 도움을 주는 파넬의 시카마우 구이세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패키지를 딱 봐도 약간 시한 냄새가 확 나죠? 스포이드 타입으로 돼 있어서 사용할 때 위생적으로 사용할수 있으니까 저는 이거 좋더라고요. 제형 자체가 일반적인 세럼 형태로 쭉쭉 흐르는 제형이 아니고요. 정말 쫀쫀한데 이게 제형이에요. 너무 가볍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찐득거리지가 않아요. 쫀쫀한데 깔끔한 느낌? 그리고 이 촉촉한 수분감까지 싹 머금고 있는 느낌이에요. 피부 진정에 그렇게 좋다는 마누카 꿀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마누카 꿀 하면은 엄청 찐덕거리지 않을까 근데 전혀 그렇잖아요이 패키지에서 시카 스멜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품명 자체가 시카 마누야 그러니까 시카와 마누카가 섞여서 시카 마누 세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에 올려서 저는 바르는데 저는 기초 케어에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듬뿍 올리거든요 처음에도 듬뿍 이렇게 올려서 쭉쭉 흐르는 세럼 아니고 쫀쫀하게 싹 코팅을 해주면서 피부가 촉촉해지면서 이렇게 싹 감싸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바르는데 여기 안에 또 멜라토닌 성분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좀 자기 전에 사용을 하면 약간 꿀잠을 자는 그런 느낌? 꾸준히 장벽해어 진정. 그 다음에 좋은 성분 다 들어가 있잖아이 세럼이. 저는 이렇게 꾸준히 바르고 사용을 해주고 나니까 아까 그 붉었던 피부가 쏙 지금도 들어갔죠? 이게 바로 이렇게 느껴지니까 사용을 안할 수가 없어 피부 진정이랑 피부 장벽이 무슨 관계가 있냐면 사실 우리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막 감기가 걸리거나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피부가 갑자기 예매해지거나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피부 진정은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장벽 관리를 해야 회복이 되는 거죠 이제 포어패드부터 이렇게 세럼까지 같이 쭉 사용을 하다 보니까 모공 관리부터 이렇게 진정과 피부가 좀 탄탄해지는 느낌이 나니까 아 이거는 진짜 꾸준히 사용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처럼 항상 모공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피부가 좀 뒤집어지는 경우가 좀 있거나 그 다음에 좀 민감성 피부 예민하신 분들 저처럼 이렇게 좀 케어를 해주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모공과 진정, 장벽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 제품, 파넬 제품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정말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빠이